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항상 네, 사합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. 저는 단 커피는 별로 안좋아해요 원래 사실 단 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로 먹었습니다. 근데 가끔 당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럴 때는 라떼 같은 거 먹으면 좋더라고요.